보따리 메고 왔고 이제 죽어서 갈 때는 어떻게? 엄낭을 메고 엄랑이 여기 망태기 이런 메고 가는 거야 여기 엄낭다 걸어갖고 폼이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는 메고 올 때는 어떻게? 어깨 이렇게 메고 왔는데 갈 때는 이 짝대기 끌어갖고 엄낭을 메고 가는 거야 그러면 쪽배를 타고 찬 건너가는 거야 애당강을 넘으면 어떻게 못 들어오는 거야 배 타는 그 순간까지는 돌아올 수 있는데, 탁, 너무 가쁘면 이제 못 가는 거야. 그거 가면 이제 가시덤 불부터 막 억수로 많은 거야. ,이. 거기서 가다가 또 돌아온 사람도 있긴 있더라. ,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엄낭을 메고 가는 거야. ,이. 그래, 엄낭 속에는 우리는, 그게 뭐가 들어있어? 아, 다섯 개가 있다 했다. ,이. 근데, 그, 이 엄낭을 메고 여기까지 다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가만 이제 망자 세계에 이제 도착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기를 할까이가 망자 심판을 받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염라대왕 이 재판 염나제왕의이 이거 대법관들이 재판관들이 착 앉아 갖고 이제 심사를 할까이가. 그렇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른 거는 놔 놓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해는 일이 우리는 이 망자들이 심판, 재판을 받을 때이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잘 받기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우리는 뭐냐 변호가, 이 변호사가 우리는 바로 우리는 49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49제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49제가 그냥 뭐 제사 지내고 밥 주는 것이 49제 아니다 이말이야요 여기 사람이 망자가 이 망자가 망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아니다고 우리는 변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는 49제라는 거다. 49제 에이? 그것이 49제야 에이? 그냥 하는 것이 49제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가갖고, 뭐, 제37분 지나고, 그거 완전히 웃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너 어찌보게 되면, 내가 이런 말 했으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은 좀 골빈 사람들이 하는 기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하고 내가 잡을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망자가 어떻게 생긴지 조차도 모르면서 그런 짓을 짓거리 하는 거야. 누가 부처님이 가갖고 망자들 제신그 뭐고 그 귀신들 을제진해 주라고 그런 지 누가 한다 돼? 안 하지. 그렇죠? 그걸 생각 안 해나? 그렇죠? 그럼 모르면 패야지 그래도 아는 체하고 앉았다. 누구 말 따로 머리 깎고 잡으러 올라도 그래서 49제는 이것이 변호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때 망자가 첫 번째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유예가 되든 우리가 네가 없으면 언제 아니는 무사 통과 통화시키 주는 거야. 어디로? 우리는 이 천궁 세계로. 여기는 천궁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천궁 세계까지 가는 거야. 문을 열어 준다 이 말이야. 천궁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궁 세계에 가는 것이 어떻게? 천궁 세계에 가 갖고 여기서 티켓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는 막, 이거 인간이 지어진 죄를 자꾸 풀어준다고만 참 간단하게 얘기 상세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나 보면 이 상세하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상세하게 된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 많이 풀어보고 다면 막, 막, 그 뭐고, 이 기올라 볼까 싶어갖고, 오버페이스 해갖고 막 기올라 볼까 싶어갖고, 내가 일부러 순간 왔지. 안격해주려고 했는데 또들통나갖고 <웃음> 자, 그 49제 할때 여러분들이 뭘까? 49제는 우리는 세 가지 우리가 그걸 한다고 그랬지? 불러봐. 49제 제어. 다시. 63가지 업보. 어, 8반가지 인과. 그지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제국과 업보를 제과 업보를 여기서 우리는 심판대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인연 사이에서 가오를 우리는 빌어주는 경이다인간경이다이말이 그렇잖아 이거는 여기 심판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심판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과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이천궁 세계에 갔다고 하더라도. 천궁세계에 갔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세계까지 가려면 또그 길도 굉장히 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그러면 천궁세계에서 천국 천궁세계에서 천국 영원의 세계까지 갈 때는 우리는 가야 되잖아 어떤 방법으로 아까는 우리 망자가 어떻게 망자세계까지 갈 때는 뭐 타고 갔댔죠 쪽배 타고 갔다 했다 그죠? 쪽배 타고 갔으면, 이 천궁세계에서, 영원세계에, 이제, 극락왕생하러, 그제?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 타고 가야 되겠노? 큰데, 비행기. 비행기. 그 영성, 응? 그 뭐? 이것이 바로 범선이다. 아니, 범선. 어, 이것이 범선인데, 범선이 어떻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왜범선이 저렇게 생겼을까? 아, 요단강은 강물을 탈게, 쪽배가 있어야 강물을 건너갈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영원세계는 어디 있을까? 저 위에 하늘에 있잖아. 그럼 뭐 타고 가야 될까? 아이, 비행기 타고 오는 바람 타고 가야지. 아, 아, 바람 타고 가는 게 여기서 범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간대? 아, 두둥실, 두리둥실 하는 거 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사천가 속에 있는 게빨고 가라고. 그래서 배 이름이 뭔가? 두둥실호다. 두둥실호, 이게. 이게 두둥실화라 두둥실 두리둥실하는거 그게 두둥실화야 그럼 영어는 이것을 타고 영새세에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배를 탈락하면 뭔가 있어야 될까? 티켓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기택스 그냥 타 주나? 티켓찾아야 될까 이거. 그럼 티켓을 어디서 얻을까? 어떻게 이제 차표 어디 끊을까저 범스 탈락하면 어디서 끊을까? 아이씨 말로 그 지신이 돈이 어디 있노 군대 가게 되면 니가 가져온 거 전부 다 집에 보낼 법 없잖아 이제 니네 몇몇 밖에 없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티켓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 사단장, 아? 사단장, 사단장 여기 먼저 또 사단장이 왜 이래 해서... 네? 일을 해서 네? 일을 해서. 아니 몸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나 요때 티켓은 우리는 요때 티켓이 뭐냐면 이 배를 탈수 있는 티켓이래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배를 범수를탈수 있는 티켓 범수를탈수 없는 티켓은 이 지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머물고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을 풀어주는 이유가 인연과 연계되어 갖고 인연에서 티켓을 얻으라고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인간경이라 그인간이 안에 뭐가 들어있더노? 내용 보게 되게 되면? 뭐, 공덕인가, 성공인가, 뭐선인가, 이렇게 어오지그 인간을 풀어주야그 티켓을 얻는 거야. 그러면 티켓을 얻는 방법은 단세 가지다는 거다, 세 가지. 여러분들 지금 뭐, 옛날 이바구 하는 시, 옛날 이야기, 아이고, 현실이다, 이 말이야. 그럼 티켓을 얻어야 되 티켓의 종류는 세 가지라. 이 티켓의 종류가 뭔지 알아?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세 가지 티켓이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는 거다. 무슨 티켓이, 어떤 티켓이 있겠노? 티켓을 얻을 수 있노? 응? 이것이, 여러분들, 배웠다. 다 안다. 이것이, 이 티켓이, 우리는, 자, 이것이 세 가지, 우리가, 이것이 티켓이 공덕이라는 거다. 공덕에는 우리는 어떻게? 자, 조상공덕, 업적공덕, 긴공덕, 이거잖아.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상공덕으로 인해서 티켓을 받을 수 있고 업적공덕으로서 티켓을 받을 수 있고 기인공덕으로 인해서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세 가지 이 공덕이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 지금 조상공덕도 없고 업적공덕도 없으면 이것이라도 열심히 해야 이제 기인을 만나 갖고 티켓을 얻는 거야. 제 가지 공덕이 있대. 죽어서도 귀신들도 귀인 맞네. 응? 응? 죽어서도 귀, 귀신이. 그 귀신은 귀신인연이지. 귀신, 어, 귀신은 귀신인연이다. 귀신 응? 귀신, 어?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그건 좀 이따가 하자.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예. <웃음> 자, 그래서 조상공덕, 업적공덕, 기인공덕이 있다. 이 조상공덕은 어떻게? 우의 조상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후손들이 없어도 이조상공덕이 의해서 티켓을 탑승하는 게 있다. 누구말따나 요새 군 면제 해가지고 우면힘세니까 면제 해보고 이러잖아요. 그지?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조상공덕이다. 우리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조상공덕 위에서 좋은 일 말해갖고 이렇게 티켓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업적공덕으로 뭘까? 지가 사람에서 업적을 많이 쌓았을 때만 지가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쁜놈 하면 이거 얻겠나 못 얻지 나쁜 짓만 말 하고 되면. 그래서 지가 막 베풀어난 것이 이것이 바로 업적공덕이다 그 다음에 인가공덕은 어떻게? 지가 살아가면서 인가에 인연에 지가 베풀은 이것이 베풀은 이건 뭘 하나? 이 베푼 거 이것이 우리는 공덕이 어떻게 지인데 이 티켓을 주게 되는 그것이다 그래서 기인을 만나게 기, 그 기인이 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조금 저 사람이 참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 티켓을 집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인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가격을 푸는 거야 응. 한 사람이 한개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저고세 가지가 다 하잖아요 살면서 뭐어쩌공덕도 내가 많이 짓고 아 그런가 봐 좌우전 이 티켓은 한 장만 있으면 가니 한 장이 필요하지 두 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주는 거는 딱한 장만 준다 그래. 아이다 지는 태어나면서 그공덕이딱 정해져 있다 이년 따라 딱 정해져 있다, 공덕이 공덕이 공덕이 있다. 벌써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벌써 어떤 어, 공덕을 갖고 왔는지 다 안다 이 말이야. 그제요 없네. 어? 조선 공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요. 아니, 하면... 늘, 나는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네. 티켓을 받는 것은 또 다르잖아. 내 태어날 때는 그공덕에의해서태어났지만 음. 가는 건 아주 모른다 이거 뭐 태어난 거는 어지면 가는 거는 정해지지 않지. 가는 거는 아직까지 모르지. 가는 것을 우리 정해 놓고 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티켓을 받는 데는 우리는 세 가지가 있이 말이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조선 공덕 의인해서 받을 수 있는 티켓이 하나 있고 자기 업적 공덕에 의해서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자기 하나 있고, 긴 공덕으로 할수 있는 적이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상이 크게 진짜 베푸는난 것이, 부자가 아니다, 이거는. 자,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조상 공덕을 많이 베푸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없어도 그냥, 뭐, 제 안에도 그냥 탑승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가 또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렇게 누구말따나 이 업적을 많이 사놨으면 지도 자동 티켓 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귀인을 만나야 티켓을 할까 이거. 그럼 어느 사람이 귀인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그 누구말따나 내가 베푼 사람이 이 지옥세계에 가있는데 천국세계에서 티켓을 주겠나? 안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것도 어떻게? 좋은 사람이데저 사기꾼들인데 내가 공덕을 열심히 지어고돈다 갖다 줬다고 해갖고 내가 이 티켓을 받을 수있겠는 일만의 여가가 있는데. 교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여어갔을 거라 이 말이야. 스님들 처음부터여어갔을 거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여 백날 가고 갖나여가 가고 아무리 기다리봐라 티켓 받겠나? <웃음> <아닌> <웃음> <웃음> 전부 다는 아니겠지. 전부 다는, 전부 다는 아니다. 이건뭐 전부 다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 거기 <웃음> 그러니까 여기 가 있는 여기 가 있는 갈 사람들이 이제. 맨날 그거, 니가 이거 공덕해봐야 이거 헛방이다, 이 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 천공세계에 가서 티켓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산아생전의 인과가 아니라 죽은 조상들의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한 인과풀이인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 자, 내가 이 사람인데 했는데, 이 사람이 조상이 저가 있으면 훌륭한 일이 많이 했다, 이 말이야. 그치? 내가 이게이 사람이 지금 힘들지만은 옛날에 자기 조상들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전공세계에 가있을거에요. 그럼 나는 가면 어떻게? 이 사람 때문에 나는 그 기인을 만나고 지켓을 넣는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 있을 때그 인간도 포함되지 그렇게 살아 있을 때 어떻게 천국, 천상세계에 가 있는 전공세계에 가 있는 이런 조상이 있다면 나이 사람인데 많이 베풀다 보면 이 사람인데 이 티켓을 줄까 이가 이 사람은 안주고다 하더라도 현생에서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가를 그렇지. 그런가를 그렇지 현생에 만들어 난 것은 그 선조로부터 이렇게 이어받는 거다 자기 조상이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네. 그렇게 기인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기인이냐 무슨 음, 얘기지 음, 음. <웃음> 내하고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고 네. 이런 사람들이인데부터 이 기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인데 아주 힘들고, 누구말따라 이 사람이 장애이고, 엄청 힘들대 그제? 그럼 비록 이 사람은 장애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조상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천상적인 게 있을 수도 있어, 그제? 그럼 나는 인생에 베풀다 보면, 나는 여기 가갖고, 어떻게, 이사람이 지금 살아있고, 내가 먼저 죽었지만은, 나는 이 사람 조상으로부터 티켓을 받아. 그게 바로 기인이라. 응? 그러면 조상공덕 없고, 내 업적공적도 없으면 기인공적이라도 어디에 배타고 갈까 이거 범선을 탈까 이거그치 그러면 종류는 세가지네이 말이야 이? 이 종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범선이 한계가 있는게 아니라 범선은 네가지가 있어요 이 범선이 네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오늘 배를 탈것인지 이제 저거 여러 대가 이런 범선에는 또네 가지가 있다. 그럼 범선 이야기 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이게 잠깐 떠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